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그 재미있는 제품을 한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 개인용 소장용 에어소프트건을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저희 지인들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최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에어소프트건 한장 정도는 개인이 게이머가 게임용으로 쓰지 않고 소장용으로 쓴다든지 수집하시는 분들도 보면 은 개인 소장용으로 참 정말 아끼는 총들 격발도 잘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입을 해서 상자체 보관만 하고 있지 격발도 잘안 합니다 격발도 잘안 하고 어, 딱 보는 걸로 만족하는 뭐 그런 제품들이 있죠 꼭 우리가 에어소프트가 취미가 아니더라도 어, 여러가지 취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싯대 제가 낚시도 한때 루어 낚시를 배스 낚시를 한참 오래 했는데 낚싯대 엄청 많이 샀어요 그때 낚시를 할때 보면은 맨날 들고나가는 낚싯대는 정해져 있어요 막 굴리는 근데 좀 비싼 낚싯대 있죠 사서 아까운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일본의 메가베스사에서 나오는 디아블로 시리즈의 낚싯대를다 모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이와에서 나오는 그 스티즈라는 음, 남미끼라는 어, 일본의 유명한 베스프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용해서 유명했는데 아무튼 그렇지 그렇듯이 다이와에서 나오는 스티즈 시리즈 다 모았어요. 실제로 낚시를 안 가요, 안 가지고 가는데 집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에 내가 정말 어, 딱 꽂히는 그런 총을 수집을 하고 사용도 안 하면서 단지 보는 걸로 만족하는 그게 바로 내 애장, 최애 애장용 총이 아닐까 해요 그 중에 한정입니다 그 중에 한정이고 사실 이것보다 비싼 권총도 제가 몇 자루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로 슈팅용으로 많이 쓰고 건, 음, 건 스미스 브로에 나오는 지비 01이라는 제품이 그런 대표적인 예죠 알루미늄으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총은 구입을 해서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마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건 아닌 가같아제 영상에 간혹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오늘 예전처럼 또 앞에 소론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기 위해서 처음 또 보관하던 거를 꺼내서 격발 영상까지 찍었어요 아 속이 좀 쓰렸습니다 예, 스크래치 날까 싶어서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KJWOX사에서 나오는 CZ75 SP01 리미티드 버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CZ75 섀도우 뭐 2라든지 SP01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0달러 중후반선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좀 비싸요. 국내에 들어오면 훨씬 더 비싸지겠죠. 왜 30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냐. 자, 바로 이 하드 케이스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케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하드 케이스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냥 끼워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스티카도 이렇게 붙여 놨죠. 스티카 뭐제 취향이니까요. 스티카를 붙여 놓고 이런 식으로 레바를 양쪽으로 당겨서 이 박스를 아이고, 거꾸로... 열었네요. 어,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추가 탄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탄창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SP-01 탄창 하나와 추가 탄창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어,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뭐 나중에 가까이 보여드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이제 얼굴 위주로 보는 것보다는 이 제품 위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앵글을 좀 낮춰가지고 제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점이 있는지, 왜 비싼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췄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에어소프트건 한정과 탄창 하나 그리고 이그 계란판이라고 아주 흔히 얘기하는 이 계란판이 들어가 있는 이 하드 케이스를 하나 제공을 하고요. 하드 케이스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나오게 됩니다. 탄창과. 어, 그거 외에는 뭐 없습니다. 아래쪽은. 그러면 하드 케이스는 따로 빼두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형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존의 CZ75 SP-01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뭐 작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차이가 뭐냐니까 바로 이 그립. 기존의 SP-01 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이 고무 그립으로 되어 있죠. 이 제품은 이 알루미늄 CNC로 가공된 이 특이한 이 그립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그, 섀도우2, 섀도우2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되겠죠. 보통 우리가 SP-01 같은 경우 이 슬라이더의 경우 그냥 알루미늄 슬라이더로 제작을 했는데 이 리미티드 버전 같은 경우는 그 606화나 알루미늄을 CNC 가공을 해서 장착한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고 또 하나 바로 앞부분 14mm 영마사에이 소염기를 달수 있는 이 아답터가 제공이 되는 아웃바렐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내장이 되어 있고 또 하나 고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해머라든지 뭐 노커라 뭐 시어라든지 이런 내부 부품이 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참고로 하시고 이 도색 도색은 블랙과 이 티탄이라고 하던데 이 티탄색으로 이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오디보다는 조금 진한 약간 국방색이라고 해야 되나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도색 피막 역시 기존의 sp01에 비해서 상당히 그 피막 강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격발을 많이 사용을 안 해봤지만 어, 사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은 해봤거든요 근데 kj 웍스 사의 특징들이 피막이 상당히 약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피막이 강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안전락 안전 레버 있죠 여기 움직이는 안전 레버 이런 것들 장전을 해서 이렇게 안전을 거는 부분들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마 기존의 s p 공1과 동일한 피막인 것 같습니다 뭐 사용을 안하고 보관만 했는데도 요 보이시는지는 뭐영상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피막이 벗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거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뭐 아시 그냥 뭐 단순하죠 그냥 기존의 섀도우 2나 s p 공1에서 사용하는 그 탄창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제품이 작동성이 월등히 좋으냐 아 그런거는 절대 아니에요 작동성은 뭐 SP-01, Shadow 2와 동일한 작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들의 작동성이 안 좋은 부분까지 다어 이어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부를 한번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를 한번 보시면은, 아, 이거 sp01과 동일합니다. 뭐 다른 건 없어요. 단지 헤머나 노코락 이런 여러 가지 내부 부품들이 스틸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 외에는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라이드를 분리를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부 피막, 하부 피막이 sp01과 다릅니다. 피막이 세라코트가 코팅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뭐 아노다이징을 했다, 한것같진 않은데 아무튼 피막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sp01과 피막이 훨씬 강하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 보통은 피막이 약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몇번 분리를 하면 이 부분이 많이 까지는데 얘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심하게 까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하부분. 지금 이 제품 슬라이더 리턴 스프링. 이 제품은 제가 구하기 힘든 옵션 제품을 장착을 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리턴 스프링. 이 제품이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구하기 힘들어요. 아마 이제 국내나 해외나 구하지 못 힘들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거는 좀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냥 우리 섀도우 2 라든지 sp01의 그 느낌 그대로의 모습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아웃바렐. 아웃바렐이 이 14mm 영라사제품에 소용기를 달수 있는 아웃바렐을 장착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 아웃바렐의 피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피막 까짐이 보이죠. 아무래도 작동을 조금 했기 때문에 이런 피막 까짐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조립을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한동안 한참 보관만 하다가 다시 꺼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 기름칠을 싹 다시 해줘가지고 이게완전 기름이 지금 엉망입니다.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오래 보관만 할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저처럼 기름을 좀 많이 쳐두시라더라도 크게 뭐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각인들 여기 보이는 이 슬라이드 각인들 각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6061 CNC 알루미늄 가공으로 하 각인 역시 상당히 깔끔한 각인. 리미티드 버전이니까 이 각인도 엉망으로 각인을 하면 안 되겠죠. 각인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느끼는 이런 느낌들은 뭐 기존의 뭐 CZ75의 SP01 원형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섀도우 2와 크게 뭐 그립감이 활등하게 좋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느끼지는 못했어요.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세라코트 코리아와 함께 그 그 세라코트 도색을 했던 그 CZ 섀도우 2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핸드건 스탠드는 저 GSMC 대표님이 선물로 주신 어, 스탠드인데 이렇게 한번 또 비춰 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그 CZ 섀도우 2 제품이고요 2 제품인데 세라코트 코리아와 함께 이렇게 세라코트 작업을 한 모델입니다 어, 그렇게 따지면 이 제품 한장 가격과 요거 가격 세라코트 세팅까지 다한 금액이 요거 한정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가 더 이쁘니까? 뭐 자기의 취향의 문제가 취향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저는 뭐둘다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그 소장용 헤어소프트건, 소장용 핸드건 같은 경우는 뭐 작동성을 중점으로 두지는 않겠죠 바로 이 외형이라든지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작동성은 조금 음 떨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서 구매하는 총이면 은어 서스름 없이 지갑을 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어 솔직히 이 SP-01 이 리미티드 버전, 이 제품은 현재 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더 이상 리미티드 버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출시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출시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생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2021년이 다 가고 있지만 2 2 1년에도 아마 생산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매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음, 대만에 처음 방문했을 때 대만에서 딱 보고 눈에 딱 꽂혔던 제품이에요 300달러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부담이 되었지만 뭐 그래도 아무튼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음이 제품을 뭐 추천을 드리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동성이 월등하게 좋은 제품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제품을 이런 색감 어, sp01에 딱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차라리 이거를 구매를 할칠것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뭐 얘가 sp01이라든지 특히 sp01 갖고 계신 분들은 어좀 제가 하는 얘기를 잘좀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게 sp01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알루미늄 이 그립 있죠. 그립. 알루미늄 그립은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알루미늄 그립은 아니더라도 이런 알루미늄 형태의 그립을 살 수가 있는데 차라리 요거를 살 돈이면은 내가 원하는 색감에 맞게끔 요렇게 세라코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섀도우2 제품 이렇게 세라코트 하면은 정말 유니크한 제품이죠 유니크한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어,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없는 총을 갖고 있다라는 이 느낌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음, 아무튼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이 제품이 좋아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섀도우2나 SP-01이 있다고 라 하면은 차라리 이거를 살 돈이면은 차라리 전체 세라코트를 도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음, 뭐 그렇다고 이 제품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이 SP-01, 섀도우2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해외의 슈팅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하부와 슬라이더 규격이 약간... 어, 비대칭이에요. 슬라이드가 좀 좁고 하부가 넓기 때문에 이 슈팅에 사용하기에 조금 유리한 슬라이드 반동이 약하다고 해요. 그리고 섀도우 2 같은 경우는 워낙 IPSC 슈팅용 어, 매치건으로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뭐 작동성은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 작동성 그리고 반동은 상당히 없습니다. 반동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나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용 에어소프트건인 바로 CZ 75 SP01 리미티드 버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 또는 자랑을 하기 위한 자리리기 때문에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또 남들이 이런 총다 갖고 있으면 이게 유니크하지 않잖아요 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극소수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느낌의 총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총의 리뷰라는 게 너무 이 한정적이잖아요 어또 제가 총을 제가 가지고 있는 총이 막 무궁무진하게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인분들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좀 빌려와서 리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인분들이나 뭐 이런 제가 장비를 빌려서 리뷰를 할 경우에는 격발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나 빌려온 총을 막하드하게 격발을 하다가 뭐 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형 위주의 리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오늘 잡설이 자꾸 길었는데 오늘은 이 CZ75 SP-01 리미티드 버전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